오브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는 어 단축키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3번, 3번 또는 4번을 통해서 이렇게 어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어 오브젝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상단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오브젝트의 경우 캐릭터 아래에 어, 오브젝트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 4번 했을 때 3번에는 의자들은 이렇게 3번이 있는데 4번에는 상단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화분들이 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앉을 어, 수 있는 것들 또는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오브젝트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상단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그 뒤로 지나갑니다 어, 한번 플레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밟고 지나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단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어, 고려하셔서 오브젝트를 선정해서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어, 이렇게 보면 이제 오브젝트 간단한 어, 상단 오브젝트와 그냥 오브젝트의 차이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패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오브젝트 패널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 오브젝트가 저는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 s 스토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오브젝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어,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들이 또 유료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잽 에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잽 에듀 같은 곳에서는 이런 유료 오브젝트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 유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구매하실 수 있게끔 필요한 오브젝트를 구매하실 수 있을, 있게끔 그냥 제 아이디 그러니까 어, 메일 브라우저가 아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다양한 어, 오브젝트들을 이미 추가해 놨습니다 학교 교실 오브젝트 학교 휴게실 오브젝트 들자 그리고 텍스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 컨텐츠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 음, 태극기가 음태 보이니까 태극기를 치겠습니다 태극기를 치고 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에 태극기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지우개를 통해 다시 지우고 도장을 통해서 다시 뭐 교탁이라고 치고 교탁부분에 이렇게 추가를 한다면 교탁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에셋 스토어에서 추가를 할수 있다는 거 알아보셨고 텍스트 오브젝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브젝트를 추가하셔서 자신이 만든 오브젝트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한 칸이 32 픽셀이기 때문에 32 32 픽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을 PNG로 업로드 하셔야 투명한 부분 이렇게 만약 의자 같은 의자 의자 외의 부분들은 다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접 이거를 도트를 찍어서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하나 싶네요 자 오브젝트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 음악실 오브젝트를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장으로 누르고 하면 이제 음악실 오브젝트에 피아노가 추가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크기 200% 200% 하면 보장 이렇게 커진 피아노를 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조금 깨지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어 32픽셀 뭐 기존에 이렇게 어 정해진 픽셀 수의 그림을 조금 더 이미 로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위치 조정도 가능합니다. 위치 조정을 어, 클릭하게 되면 100, 100, 1시 줄이고 위치 조정을 3 0픽셀0 0픽셀 한다면. 이렇게 원래 찍었던 부분보다 픽셀이 이동해서 찍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잘 활용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 지우개로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오브젝트 그리고 그냥 오브젝트 한번 찍어서 차이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 조정을 다시 영어로 하 글로 쓰겠습니다 상단 그냥 오브젝트도 글을 써서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었네요 세부 설정 조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 톱니바퀴 모양 설정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다양화들이 한 나옵니다 오브젝트 이름 표시도 가능합니다 오브젝트 이름 표시에 어, 그냥 오브젝트 이렇게 치게 되면 이름이 노출이 되죠 오브젝트 이름이 표출이 되고 어, 오브젝트 변경은 어, 사용자가 다가가거나 상호작용했을 경우에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동작은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 또는 오브젝트 사라지기가 있는데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하게 되면 이 맵에 들어온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이 실행 동작을 시키게 된다면 모두에게 다이 오브젝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선착순, 뒷발 뺏기 이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좋겠죠 또는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만 오브젝트가 사라지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오브젝트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구슬 모아오기 이런 것들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오브젝트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브젝트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다른 오브젝트로 교체함으로써 표시를 해줄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교체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행 방법이 F키를 눌러서 바로 실행, F키를 눌러 실행할 수도 있고, 바로 실행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말풍선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소리가 나는 피아노입니다. 이렇게 실행 범위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실행 범위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실행 범위를 넓히게 되면 완전히 가까이 오지 않아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 실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0으로 하셔야 딱 왔을 때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키를 눌러서 실행할 수도 있고 바로 실행도 가능합니다 자 스탬프 기능 가능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기능은 이제 스프라이트를 제작해야 되는데요 스프라이트 제작을 하는 방법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웹사이트 열기 또는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오브젝트가 상호작용 했을 때 따로 웹사이트를 열어서 어, 학생들이 거기에 창에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어,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계가 가능할 겁니다 텍스트 팝업도 가능한데요 텍스트 팝업이랑 어 말풍선 표시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텍스트 팝업에 피아노가 소리친다 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미지 팝업도 가능하고 비밀번호 입력도 팝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팝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팝업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단 오브젝트 해놓고 이제 어떤 문을 막아 놓으면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피아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소리친다 하고 비밀번호 입력이 가능하죠 그래서 1 2 3 4 치면 맞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했을 때 어,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자 지금 이렇게 하면 못 지나갑니다 맞죠 못 지나갑니다 이 오브젝트를 지나갈 수가 없게 되죠 1 2 3 4 치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을 막아놓고 어 열렬하참깨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단 오브젝트에 3d 효과를 조금 주기 위해서는 상단 오브젝트와 함께 타일 효과를 같이 사용하여야 됩니다 통과 불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피아노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긴 또 통과 가능하죠 여기 두 칸을 또 채워야겠죠 그래서 어 여기 두 칸을 뚫어 놓고 여기 두 칸을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단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밑으로 지나간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